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2018년, 2019년은 참재미있는 변화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트리플 A급이라고 불리는 보증수표라고 불리는 대작이라고 기대하던 게임들은 싹다 기대 이하의 퀄리티를 보여주며 유저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줬습니다 하... 씨바 내 돈... 아무튼 이런 와중에 조용히 살고 있던 캡콤이 몬스터 헌터를 시작으로 레지던트 이블까지 수작을 연타로 내놓으면서 주가가 떡상하고 있는 와중에 새롭게 내놓은 게임 데빌메이크라이 5. 역시나 이번 작품도 실망 없이 꽉꽉 채워진 액션과 스토리로 유저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하였는데요. 이제 믿고 걸러야 하는 EA와 믿고 사야 하는 캡콤인가 봅니다. d m c 시리즈의 최신작인 악마를 울때까지 패드립니다 5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제쳐두고 게임평가만 빠르게 해본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액션 스타일리시의 정점을 찍은 캡콤의 주가를 가파르게 올려줄 갓겜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데블메이크라이라는 게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타일리시 액션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게임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드래곤볼 마냥 여기저기 날라다니면서 때려죽이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그만큼 액션이 전부라고 할수 있는 게임인 만큼 이번 작품에서는 그 본분을 충실히 아니 정말 극한으로 잘 뽑아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메인 이야기를 받고 있는 네로는 기본적으로 데빌메이크라이에서 볼수 있는 전투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수공격으로 적을 끌어오고 칼을 쓰며 총으로 적을 공격하는 시리즈 전통의 스킬트이죠 하지만 같은 액션방식이라도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작이 무려 11년 전 게임이다 보니 단편적으로 비교하는게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액션과 모션이 아주 부드럽고 호쾌하며 그래픽 또한 2019년에 등장한 게임 치고도 꽤 준수한 수준의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아주 자 잘 다듬어진 데빌 메이크라이를 최신 기술로 즐기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눈도 즐겁고 손도 즐거워지게 되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롭게 등장한 시스템인 데빌 브레이커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작에서 사용된 악마의 팔인 데빌 브링거 대신 무기장인의 손에서 태어난 악마 사냥용 기계팔인데요 데빌 브링거와 똑같이 적을 잡아당기긴 하지만 각가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데빌 브레이커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효과와 모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적을 상대하느냐에 따라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느냐에 따라 세심한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또한 영구적인 아이템이 아닌 소모품인 만큼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단발 클릭을 하여 사용하는 스킬 외에 차징을 하여 발동시키는 특수 스킬인 브레이크 에이지와 자폭하여 전방위로 폭발을 일으키는 브레이크 어웨이는 사용시 브레이크가 파괴되고나는데 브레이크가 게임을 플레이할 때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전 브레이크가 없어져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 이와 같은 스킬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소모시키고 다음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맵에서 드랍되는 다양한 브레이크를 획득하여 플레이하는 등 데빌메이크라이 시리즈의또 하나의 특색을 더해주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시리즈 처음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인 V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싸우는 방식이 아닌 자신이 소환하는 소환수인 그리폰, 섀도우, 나이트메어를 이용하여 전투를 하는 캐릭터입니다. 본인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닌 소환수로 전투를 하는 만큼 액션성이 아주 강조되는 DMC의 소환사라는 캐릭터가 과연 어울리고 재미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하지만 데빌메이크라이는 이 V 또한 스타일리시하게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작이지만 캐릭터의 섬세한 조작을 통해서 원클릭 조작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콤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특수 조작을 이용하여 잠시 동안 소환수 가 자동으로 공격하게 만들어 다른 하나를 좀더 세밀하게 컨트롤 할 수도 있어 화면은 좀 차분한 기분인데 내 손가락은 그리핑 컨트롤 하랴 셀도우 컨트롤 하랴 난리 브루스를 피우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환수들의 게임 설정상 같은 악마라는 설정 때문에 게임 속에 등장하는 악마들을 직접 죽일 수가 없어 부위 가 막타를 쳐서 없애줘야 하는데 이게 단순한 타격을 없애는 것이 아닌 매번 색다른 피니시 모션을 가지고 있고 피니시를 하는 도중 에도 소환수들을 조종할 수 있어 상당히 색다르면서도 손맛 또한 준수한 수준을 보여주죠 뭐 이건 조금 다른 논의 의 이야기인데 v 의 성우 덕분인지 엄청나게 스키니한 몸매와 허스키한 보이스 덕분에 상당히 섹시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우야 이 영복소리 죽인다 라는 생각이 게임하는 내내 떠오를 정도로 말이죠 단테 또한 다소 겹칠 수 있는 두 캐릭터와는 다르게 단테만의 특색있는 스타일리시함으로 캐릭터를 잘 풀어냈습니다 물론 전작을 플레이해본 적이 없어서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네가지의 스타일을 빠른 속도로 스위칭하여 여러가지 공격 패턴과 방어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캐릭터들보다 플레이하는 내내 손을 바쁘게 움직여줘야 하고 가장 스피디한 캐릭터다 보니 손맛 하나는 DMC5에서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기 또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데 이런 무기들의 종류들도 각각 다양한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게임을 플레이하는 도중에도 빠르게 스위칭을 할수 있어 어떻게 보면 잡식 어떻게 보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단테를 처음 접하게 되면 다소 질서정연하지 않고 정신없고 과하게 다방면적인 캐릭터로 느껴지지만 그만큼 공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갈래가 다양하고 성장의 가능성 또한 아주 높기 때문에 진득하게 다양한 무기들을 숙련하는 맛이 좋은 아주 고인물 전용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짜 단테 한번 플레이하고 나면 손가락 빠질 것 같아요 게임의 스토리는 다소 투박하지만 전체적으로 큰즐기는 놓치지 않았으며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스토리라인과 시간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아이시간대는이 캐릭터가 어디서 무얼 했고 그래서 이 다음엔 이 캐릭터와 이 캐릭터가 만나게 되는구나 등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좀더 이해하기가 쉽고 몰입을 할수 있었습니다 스토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캐릭터가 동시대에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3명의 캐릭터 중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로 플레이할 수 있으며 몇몇 캐릭터들은 사건의 흐름에 따라 서로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플레이하게 되는데 자신이 직접 조종하여 다른 캐릭터의 시선과 타임라인에 직접 개입하는 느낌은 상당한 재미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스토리가 엄청 좋은 편이거나 엄청난 감동을 주는 대단한 스토리는 아닙니다 전작을 플레이하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힘든 캐릭터라든지 상황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몇몇 상황과 캐릭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캐릭터의 매력 또한 너무 떨어져 비중있어 보일 것 같은데 거의 그냥 소모성으로 날아가는 캐릭터들이 많은 편이죠 하지만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해주는 니코 같은 경우에는 게임 초반부터 네로와 함께 동행하면서 캐릭터 성을 확실하게 부여해주었으며 컷신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해 게임 스토리에 큰 축이 되는 친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억에 남는 캐릭터였습니다. 딱 메인은 스타일리쉬 액션이며 스토리는 이 스타일리쉬 액션과 눈앞에 있는 보스 몬스터를 잡아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정도죠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의 연출이 게임에 몰입을 주긴 했지만 스토리 자체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덜도 말고 더덜도 말고 딱 괜찮다 정도랄까 게임의 불륨 또한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해야하는 적들과 최종보스를 포함한 총 11개의 보스들은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매 보스마다 다양한 연출과 스토리를 부여함으로써 상당히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었으며 덕분에 너무 짧지도 않은 너무 길지도 않은 플레이 타임으로 1회차 엔딩을 볼수 있었습니다 1회차의 플레이는 다소 가볍고 최종보스를 제외하면 컨트롤이 심각하게 구리지 않는 이상 모든 보스들을 무리없이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2회차부터는 난이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다소 가볍고 생각없이 플레이할 수 있었던 1회차의 플레이와는 다르게 진중하고 스타일리쉬하면서도 무거워지는 게임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1회차 때는 그냥 스킬을 배우는대로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듀토리얼의 느낌이 강했다면 2회차 때는 이를 토대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야 플레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1회차 때 배웠던 다양한 스킬들과 콤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연구하게 되며 보스도 그냥 처맞으면서 때려죽였던 1회차와는 달리 패턴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게 되는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냥 2회 차태부터는 게임의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서 안그래도 묵직했던 보스들의 공격을 하나하나 신경써야하는 플레이 방식으로 변하다 보니 스타일리시한 다크 소울을 플레이하는 느낌이 듭니다 뭐 이렇게 칭찬할 속사포로 뱉어내지만 단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크게 불편하게 느낀 점은 바로 키보드 마우스 조작감입니다 이게 조금 콘솔 조작은 쉬워 보이지만 PC는 조금 불편한 느낌을 줍니다 진짜 요즘 게임들은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게임 들어가서 마우스로 시점 한번 쓱 돌려보면 이게 콘솔용인지 PC용인지 딱 체감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당히 PC에 친화적이지 못합니다 적을 조준하여 싸우려면 쉬프트를 눌러 적을 라곤해야 하는데 이 라곤이 잘못 걸리는 경우가 잦으며 잘못 걸릴 경우에 카메라 시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자주 보이는 편입니다 이 시점 변환키도 컨트롤 키인데 사실상 인간이 WASD와 Shift를 누르면서 Ctrl 키를 누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죠 그 밖에도 콤보 시스템들이나 인게임에 가끔 보이는 UI들도 콘솔 위주로 되어 있어서 PC로 플레이하는데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끝이에요 PC에서 조금 불친절한 점을 제외하면 일각에서 말하는 캡콤의 부활이라고 할 정도로 데빌 메 i 크라이 5는 상당한 수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를 타선이 없이 날아오르고 있는 보증수표인 캡콤의 최신작 데빌메이크라이 5 사실 요즘 게임을 사도 엔딩을 거의 보지 못하고 2회차를 거의 플레이하지 않는 저를 엔딩을 보게 만들고 2회차를 플레이하게 한 만큼 재미게 즐긴 게임이니 여러분도 함께 악마들을 울 때까지 패면서 재미 좀 봤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